여기 12대4대3 하나 여기 전체 길이 대여까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12대 4분의 3은 4대 x니까 어 선생님! 3이 1 2 음~~ 어, 이 똑같이 4분이생요 선생님, 선생님. 여기가 요 4분의 3cm에요 그러면 네. 아, 아니, 아니. 높이가 4분의 3만, 아, 4분의 3만큼이니까. 네. 9cm. 아, 아, 여기가 9cm에요. 이게 아니고. 응. 음. <웃음> 그럼 고쳐주세요, 선생님. <웃음> 음. 그러면 그러니까, 니 여기서 높이의 4분의 3이라는 걸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. 응. 음.